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블 이안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녹화시점은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음, 녹화만 조금 몇시간 앞서서 할일할 할 부분이라서 거의 실시간 방송과 같아요 왜냐면 채팅창을 제가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도 있지만 방송 만약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뭐 중간에 전화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뭐 누가 저를 부른다거나 그러면 일단은 녹화를 끄고 나가서 그 볼일을 보고 방송 영상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탭 공지에 제가 조심스럽게 올려놨지만 어, 신경써줘서 또 투표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논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신강신약을 빼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제 좀더 정확성을 높이고자 제 의도를 반영을 해봤는데 이게 일부 의도치 않게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하는 스타일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저한테 직접 상담받아 보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에게 상담 받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실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무섭다 그러시면 제 방송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선은 간목일간 시작을 할 텐데 절기가 이제 달이 바뀌는 절기는 아닙니다만 22일에 소설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이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본격적으로 겨울의이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의 하반기죠 세월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임수의 영향이 커졌고요. 이제부터는 임수가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간목을 시작을 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이 간목이 이번 주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편인의 지장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목 분들은 결과 자체가 참 좋아요 예, 과정이 일부 힘들다거나 개인에 따라서는 벅차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11월 22일이죠 첫번째 날 보겠습니다 갑술 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색깔도 바꿔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 제가 적고 이거는 제가 단어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풀기 위해서 적는 거니까 제 방송 어려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단어는 적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만 그냥 필기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은 월요일에 온 자체는 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좀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일이 넘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처하시는 일 그냥 배워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집계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책임을 굳이 지지 않는 일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23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의뢰일이 들어왔는데 자 이것도 오늘 또 해석을 해보자면 주변 사람들이 감옥분들을 많이 찾는 흐름으로 가실 것 같아요.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또 바쁘고 또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또 나를 도와주는 새로운 채용된 인원이 들어온다거나 친구가 또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또 바빠지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이네요. 자, 이것도 또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을 찾으실 것 같고, 관심사가 새롭게 또 생길 것 같고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부하 직원에게 내가, 어,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감춰야 되는 일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생각을 또 해보면 간목일간 분들께는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뭔가 이제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일을 이것저것 찾아서 시도를 해보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방법을 또 다르게도 해서 바꿔보는 이제 열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루인데 목요일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실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실수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 대체적으로 이 주간의 흐름 자체가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요일은 그냥 애교 정도로 이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26일 금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또 해석을 해보면 어, 이 목, 이제 이 금요일 상황 같은 경우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경험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능숙하고 또 실수 없이 대처를 잘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유리한 날입니다. 그 다음 2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로 들어가네요. 기요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해석을 또 해보면 음 금전활동에는 다소 부침이 있고 또 활동에 제약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을 취소를 해야 되거나 두 가지 일이 생겨서 하나를 선택을 못하는 그두 그러니까 가지일 때문에 한 개를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니라 내 가족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뱅킹을 이중으로 잘못한다거나 가족이 아니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애기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액정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 상황, 태블릿이라든가 PC 고장 이런 것들이 물건에 대한 관리가 좀 요청이 되겠네요. 물건 관리. AS가 발생이 될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고요. 또 외부의 도움이라 한다는 것은 어떤 시험을 친다거나 또 조력을 받을 만한 문서적인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되고 또 공증을 받아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관에 내는 일을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본인이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일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감옥분들은 일주일 동안 무난하게 발전하실 수 있는 한 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제목 오른쪽에 표시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을목분들도 해월의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영향을 받아서, 어, 대체적으로 혼자 해내야 하는 일들이 다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자잘한 잔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결과는 좋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어, 가급적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또 윗사람들의 그 이끌어주는 부분, 선배라던가 위에 상사라던가 혹은 거래처 사장님이라던가 또 자회사 대표님이라던가 이런 외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들 그리고 친절 또 배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주간이고 목일간 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고비가 물론 있겠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1월 22일은 소서지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와 있고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겨울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첫 번째 날갑술리를 보겠습니다. 우선 해석을 해 보면 네, 이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할 거예요. 어, 우선, 음, 주변 사람들과의 그 일처리 자체가 빠릿빠릿하게 넘어가지 않고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지연되고 정체되는 흐름이 있어요. 아마 정신적인 학업이라던가 상담이라던가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무난하게 일처리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화요일 의뢰일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해석을 해보면, 우선 건강적인 부분은 다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는 어 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지만 정신적인 집중력만큼은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유리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시험이라든가 테스트라든가 또 원서를 낸다거나 경쟁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지적인 부분에서만요. 자, 그럼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인데 이것도 또 해석을 해보면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의 건강이라든가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부하 직원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또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디어가 계속 정체되거나 좀 이제 평상시보다는 미적미적 할 수가 있어요. 결과 자체가. 그래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향긋한, 달달한 커피 같은 걸좀 섭취를 하시면서 주변 환경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또이 수요일에 글자를 보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방향이 있어요. 반드시 말로 전달을 한 것은 이메일이라던가 글, 서면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씩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인 경우에는. 그 다음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또 해보시면, 해보게 되면은, 을목일간 분들께서 아,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게 있어서. 예. 네. 어, 을목일관 분들께는 이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에 대해서 내가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요. 결혼을 하신 상황이라면. 근데 그냥,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음, 부하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 조직이나 사업체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에 따라서. 보통은 내가 도움을 주는 방향, 또,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 내가 이끌고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형태로 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금요일도 오늘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날 굉장히 왕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상이 되고 본인의 발언권 자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이제 김요일이네요. 이것도 계산을 또 해보면 멀리 장거리 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장거리 이동을 할수 있겠고 돈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속이 떨어집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 금요일 저녁부터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어, 되도록이면 은 돈을 좀 아끼시고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돈쓸 일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 외로 두세 배가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토요일에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은 경진일이네요. 또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마지막 날인데 을목본들은 일요일에 굉장히 왕성하고 기분이 굉장히 텐션이 높아져요. 막 기분이 좋아서 친구에게 막 어, 웃음보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다 끄집어내고 처음부터 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상점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 정리 자체를 깔끔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실을 왕창 다 물건을 드러내고 또막 가구 배치를 새로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는 일 자체를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번 주간에 지금 흐름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을목분들이 힘이 나는 방향으로 주간이 끝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자, 이번 주간에는 이 병화가 임수라고 하는 지장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병화분들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시구가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일을 맡게 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제 오더가 오지 않았던 소속된 회사로부터 프로젝트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외부의 조력을 받고 잊혀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흐름이 생겨요. 이동운, 출발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중에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첫 번째 흐름을 보시게 되면 22일 소설절개가 들어서 더 겨울로 흘러가고 갑술일인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병화일관 분들이 이첫 번째 날에는 주변 사람들을 좀더 많이 챙겨야 하고 그리고 기관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통보를 받는다거나 문서가 날아오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가벼운 속도 위반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은어 잊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안보 소식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 나가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앉아있는 자리에서 문서가 들어오거나 연락을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 23일 화요일은 을의일인데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어, 이날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하시는 일이 바뀐다거나 또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다지 결과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은 뭐 현장이 A에서 B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음,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월요일 같은 경우가 앉은 자리에서 문서를 받고 통보를 받는 운이었다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가서 뭔가를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자 이것도 계산을 또 해보면 어, 병화분들이 우선 수요일은 또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소심해지고 겁이 또 생기고 내 가족이나 식구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의존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간단한 것도 본인이 물론 할수 있겠지만 전화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굳이 아는 것도 이제 의존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좀더 애교를 부리고 또 친밀도를 높이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 적극 특성이 좀 떨어지는 날이에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조용히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책을 읽으신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이렇게 좀 소심하게 아이쇼핑을 하신다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계속 가라앉아 있는 정신적인 활동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 들어오는 것도 바로바로 전화를 안 받고 좀 미루는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은 목요일입니다. 정축일이고요.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타인들에 대해서 내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좀더 관대해지고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물을 이제 받기 위해서 어 금전의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묵혀놨던 푹 삭힌 발효식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또 한창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해놨던 김치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이제 받는 거 수동적으로 받는 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금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이날은 또 계산을 또 해보면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부하 직원이 상당히 빠릿빠릿 바쁘게 일을 해야만 되는, 내가 계속 그 친구에게 일을 계속 넘기고 시켜야 되는, 근데 일거리가 좀 많아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계속 케어하고 살펴봐야 되는 운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에게 뭔가 활기가 생기고 기쁜 일들, 포상을 받는다거나, 아이가 시험 성적이 좋아서, 다른 고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이제 들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참잘 되는 하루입니다. 손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27일 토요일은 김요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어... 이 토요일은 또 주말이기도 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건데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내 부하 직원에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죠 밑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제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해왔던 행동이 아니라 뭔가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할수 있고,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아,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왜 정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내게 숨기느냐라고 면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일이기 때문에, 어, 우선은, 병화분들에게 있어서 생기랑 관련된 방해작업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는 일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시게 되면 그렇고요. 그냥 집에서 쉬시게 된다고 한다면 의외로 또 괜찮은 하루가 될수 있어요. 새로운 흥미 대상이 생기거나 또 내가 매력적인 대상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예인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탐닉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생긴다거나 그게 이제 토요일의 흐름이고요그 다음에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인데 이것도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병화 분들은 특히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일요일에 내 자식으로 인해서 한숨을 쉬거나 시름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내 부인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좀 잘해 주려고 신경을 쓰고 내 딴에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희생 정신을 바르려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서 그 일을 완전히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드라이버를 갔는데 기분 상한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가서 이게 삐진다거나 아니면...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오랜만에 이제 식사 자리를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약간 성격 차이로 인한 어떤 언변의 그 차이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집에 갈때 조금 찝찝한 기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다시 화해하시고 이렇게 푸는 방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금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봤을 때 음, 돈을 좀 쓰시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쓰신다기보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금전을 까먹는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병화분들은 이번 주간에 상당히 금전 쓰는 방향, 그리고 실속은 떨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정화의관이 이제 해월의 하반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막 버려놓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평상시 안 했던 방향의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책을 읽지 않았는데 독서하는 상관없이 책을 막 사모은다거나 아니면 쓰지도 않을 화장품인데 화장품을 사모은다거나 혹은 맛집을 찾으러 다니는 일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생색을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시 않고 평상시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에서 튈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조직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신선한 시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 그럼 22일 첫날 값소리를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날또 계산을 해보면 우선 정화분들은 월요일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있고 너그럽고 그리고 일적인 흐름에서도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22일에 그 경쟁의 심한 열기가 제거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누그러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 다음 23일 화요일은 의뢰일인데 이것도 오늘 또 계산을 해보면 어, 정화분들은 23일에 음. 확실하지 않은 거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 이제 조언을 받는다거나 제의를 받는다거나 뭘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친구와 친구와 보통 할수 있는 일들이 그거죠. 언제 한번 밥을 먹자, 식사를 하자. 혹은 어, 곧 본인의 생일인데, 예, 우리 그날 볼까 이런 식으로 정화분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연인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들이 계속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분들 주관으로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이를 시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갈하게 이 주간 흐름이 가지 못하고 계속 허둥지둥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흐름이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특히 화요일에 좀더 많이 배치가 된게 보이고요. 24일 수요일도 또 보면 은 병자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계산해보면 수요일에 오는 어, 끊어내야 될 친구를 차단을 하거나 내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이 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본인을 괴롭혔던 어떤 상황으로부터 내가 탈출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긋지긋했던 회사에서 떠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내가 빠져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수요일에는 본인에게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요. 상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날은 내가 뭔가 헌신하고 움직이고 돈을 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케어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정신적인 위안을 줄수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날 집중이 잘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화분들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금요일은 무인일이네요. 자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일을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그 태도나 행동이 필요해요. 내 아랫 사람에게 시켰을 때일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멈춤 현상이 심하고 또 기계의 결함이라던가 새로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시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 27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또 계산을 또 해보면 건강 컨디션은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던가, 또, 머리가 두통 같은 게또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상황으로 보자면, 음, 장거리 이동보다는 근거리, 그러니까 짧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단타성 이동이 보입니다. 토요일에 근거리 이동이 보이고요. 한 집에서 지하철 10코스 정도 가까운 곳에 다녀오신다거나 또 토요일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이거밖에 없어요. 작업을 다 해놨는데 백업을 안 해놓는 거. 저장을 꼭 하십시오.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장을 안 해서 토요일에 날려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묘의 특성을 보고 기묘의 특성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이날은 또 계산을 또 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쩔쩔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전문가는 꼭 사람의 도움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예전에 출력해놨던 어떤 문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보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필요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셨는데 일요일에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왔던 답이 있었다면 일요일에 기다렸던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당의 흐름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본인이 버려놓지만 않는다면 이 변화랑 그리고 근거리 이동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 흐름대로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나 기회월의 하순이기 때문에 무토일간이 무토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아무래도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시작운이 들어와 있고 활동도 시작하고 일을 시작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사업이나 장사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 운은 그냥 참고만 삼아 주시고요. 아, 대충 이런 흐름이다. 근데,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흉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뺐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있으실까봐, 이제 첫 번째 날짜, 갑술일이 들어오는 22일 보겠습니다. 11월 22일이고요. 계산을 해보, 해봤을 때, 무토일간분들은 이날, 외부에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인한 논란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차위반이라던가 예전에 까먹고 학교 앞에서 조금 속도를 내서 어떤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된다거나 벌점 통지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 기억나지 않는 예전일, 묵은 일로 인해서 본인의 금전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금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냐면 본인의 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습니다. 방해 개입 그 다음 23일 화요일은 을의 일인데요.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과 새로운 일을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또 결혼을 한 경우에 내 자식에게 새로운 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것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리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데 주로 업무와 관련된 상황일 경우에는 이전관을 직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회사를 바꾸는 거죠. 하시는 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들어왔고요. 이제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와 도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모터분들 수요일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 기존에 미리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약속을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약속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약속 자체가, 약속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흐지부지 되거나 정확하게 약속을 한 건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특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발주를 했는데 발주가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부정확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월요일, 화요일에 혹은 그 전주라도 미리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운세 올리는 것이 일요일이니까 월, 화요일에는 중요한 일은 미리 체크하십시오. 수요일에 일이 터지기 전에. 그 다음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훨씬 목요일에는 좀더 여유로운, 여유로운 상황으로, 음,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 내가 좀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을 하고 이런 어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도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서 소식을 듣고 문서를 봐야 되거나 또 자동적으로 다 되어있는 일 있잖아요. 내가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숟가락 얹으면 얹으면 되는 일들 그냥 사인만 하거나, 거기에 이제 표시만 하면 되는 일들. 그냥 다음으로 넘기면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일 보시면 돼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일도 그렇고. 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소식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26일 금요일은 모인일입니다 자,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굉장히 바빠지는 날이 되고 활력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오랫동안 할수 있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그랬잖아요 그래서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취직 소식이 또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지고 갈 만한 문서, 그러니까 부동산 온, 집이 안 팔렸어요. 매매가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이때 이 26일 금요일에 드디어 이제 매매가 성사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김요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일부 어떤 내용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토요일의 운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이고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아니면 같은 조직 안에서 내가 일을 가르쳐온 부하직원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섰다가 이분들에게 나를 향한 원망의 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구설수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어요. 또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원망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28일 일요일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삼자를 통해서 내가 말을 듣게 될수 있고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교회라던가 또 종교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직 안에서 이렇게 말이 돌다가 나에 대한 말이 제 3자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꽂히는 거죠. 근데 금요일의 상황은 참 좋은 운이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문서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보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화요일은 크게 새로운 시작 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어서는 운이고 또 모든 50% 이상의 이 무토일간 분들께는 활동성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지장간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이 지장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은 기토분들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흐트러진 것을 정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낡은 것을 다시 고쳐서 쓸모있게 만드는 과정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실 것 같아요. 재정비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좀더 많이 들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구간이고요. 그첫 번째 날로서 11월 22일 월요일은 갑술일인데 기토분들또 오늘 어떻게 쓰실 건지 계산을 해보면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보다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흐름입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새로운 만남도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만남이고 이 외부의 도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크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미팅이 잡혀 있거나 월요일에 외부에 나가서 누군가와 만나는 상황 혹은 집에서 누군가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면 그분들을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23일 화요일은 의뢰일인데 기토분들은 또 이날 또 오늘 계산을 해보면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어떤 일들일까 하면 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고 학교 성적이 좋아졌다거나 시험 성적이 좋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되거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그런다면 확실하게 이게 약속이 된건 아닌데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구두로라도 받게 됩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래서 기관에 민원을 넣는다거나 또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일 때 화요일에 그 답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이날은 계산을 또 해보면 나를 보살펴주고 있던 사람이 떠나는 운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어떤 그 학교 같은 조직에서 내가 계속 배움을 가지고 있어요. 미용업을 배우셨다거나 메이크업을 배웠다거나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졸업이 되는 거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졸업이 되시는 과정. 그래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요일에는 그 과정 하나를 끝내고 과거의 인연을 청산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배움의 과정 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기대고 있었던 나의 의지처로부터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인데 이것도 또 기토분들의 흐름을 보면 은 목요일에는 차가운 것을 피하시고요. 음식을 드실 때 무조건 따뜻한 거 드셔야 되시고, 잠자리도 조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날 꿈을 좀 부산스럽게 소란스러운 걸 꾼다거나, 잠자는 부분에서 굉장 몸에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고, 베개 같은 거에 잘못 베고 그러시면 막 담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그런 날이거든요. 잠을 잘못 자서 몸이 막 불편해질 수가 있고, 이 정축일에 그 글자 생김 상태에 따라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푹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목요일에 청소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집안 대청소. 봄맞이만 돼서 대청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집안에 있는 것도 먼지도 좀 털어내고 물걸레질도 좀 하고 상쾌하게 책상 배치도 바, 바꿔본다거나 목요일에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 목요일에는 뭐든지 정리하고 바꿔보고 이런 개선을 하시는 날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6일 금요일은 무인일인데 이날도 또 오늘 개선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이게 지금 결과 자체는 좋은데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거나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형태로 운이 흘러갈 수 있어요 금요일에 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좀 차갑게 대한다거나 그날 내내 종일 내내 오전 오후 계속 그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업무와는 다른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불끈불끈 올라서 기토분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퇴근할 때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내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퇴근 직전이나 저녁 시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또 건강 컨디션 부분도 계속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금요일 거의 막판, 저녁부터는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건강도 좋아지고. 이날 소화제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아요. 소화제나 이제 간단하게 음식과 관련된 약은 좀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금요일인데 이것도 또 오늘 계산해 보면 이게 묘일이라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토분들께는 예, 이날 사람들과의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토요일에 어디 놀러가기로 하셨다면 의견일치가 잘 안되는 의견 일치가 계속 안 돼서 불일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이나 가족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일종의 대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모는 마음의 문을 닫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기면은 그냥 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음 이번에는 기토분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계속 쓰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이제 소모가 심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일요일에는 그게 완화가 돼요. 그리고 해결이 되고 또좀 쉬고 싶다. 나좀 혼자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 질 수가 있고 이 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푹 쉬시는 것이 좋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파 좀 목욕을 따뜻하게 하신다거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SNS 활동을 즐기시기보다는 그날 하루 종일 혼을좀 멀리하시고 혼자만의 영화를 보신다거나 혼자만의 취미생활에 빠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간의 흐름은 다시 만들고 고치고 다른 사람이 갖다 버린 것을 내가 주워서 쓸모있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을 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검일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경검일간은 이번 주간에 지장간으로서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음, 활기가 생기고 자신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거든요. 보상 그리고 활기. 그리고 사람들이 경금에게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경금의 이 활동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납니다. 칭찬도 많이 들어오고. 피로로 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피로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면 그첫 번째로 볼게요 갑솔일이 들어오네요 이것도또 해석을 해보면 어~ 경건분들이 월요일에는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조직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이 줄다리기 자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월요일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 뒤로 갈수록 이 주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는데 월요일 자체는 지적을 받는다거나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적 그리고 지적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한 바퀴 아서 다시 해야 되는 것또 다른 사람의 일을 수습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같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지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쪽에 하세요 이러면서 옆에서 누가 등 떠밀어가지고 내키지 않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일 화요일은 의뢰일이고 또 계산을 해봤을 때 어, 경건 분들은 오히려 화요일에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은 편한데 그냥 내가 해줘 버리고 마는 거죠 옆 직원이 계속 일을 못하고 막 허둥지둥 되고 상사분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분업을 해주면 아좀 갖고 와 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다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오늘따라 손발이 잘안 맞아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화요일에는 그냥 내가 다덤맡아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시면 굉장히 피곤해 하실 수가 있고 뭐 일은 잘 처리가 됐는데 나름 마음은 만족스러운데 본인이 끙끙하고 몸살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밤에 몸살 날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꼭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음 대체적으로 경건분들이 이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내가 해주는 일이 많아서 몸살이 날수 있다 그랬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에라 해라 저거에라 해라 이렇게 방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그 말들이 실제로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의 속성 때문에. 직설적으로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경을 긁는 말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막 이렇게 좀, 좀 차분하게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0월 목요일은 정축일이고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경건분들이 이날에는 지체 지연 현상을 좀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받기로 했다 물건이 잘안 온다거나 또는 대답을 듣기로 했는데, 메신저로 세번 이상 계속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고,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지연되고, 대기되는 현상. 대기되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현상. 언제 될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로 인한 일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나 태블릿에 커피를 쏟는다거나 물을 쏟는다거나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데 물을 쏟아서 그게 문서가 막 잉크가 번진다거나 물로 인한 위험 요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뭐 비가 샌다거나 윗집에서 이제 뭐 욕실에 뭘 건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내 작업실에만 물이 새가지고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물로 인한 부분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무인일이고,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청산하고 개선하고 하시는 일에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회사에서 팀이동 같은 거, 부서이동, 또는 어, 부서이동 보면 아예 조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소속이 변경되는 거죠. 이제까지 월급을 찍어줬던 회사 이름이 A 였는데 A 상사였는데 이제 B 상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혜택이나 이런 것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김요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왔던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할수 있고요. 이날 토요일에 아니면 이제 일반 직장인일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기대왔던 물건 컨텐츠를 이제 좀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를 받고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맛보기 형식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시장의 반응성을 보시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테스트 아니면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네요 돌아다니는 일들이 또 생길 겁니다 이때 장거리 이동도 생깁니다 그 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이고요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일요일은 공부하고 복습하고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아니면 책이 아니라 활자에 푹 빠져 있거나 뭔가를 받아들이는 아이디어도 그냥 팍팍팍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말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을 일순간에 폭발하듯이 토해내는 형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웅병 발표라든가 노래교실에 가서 화끈하게 한 시간 노래를 한다거나, 어, 댄스 교실 같은 데 나가셔서 그동안 이제 소심했던 성격을 접고 새로운 과감한 변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일요일에는 이제 4, 5, 미를 불러오는 운동의 흐름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을 매력, 매료를 시키는 매력이 이제 상승하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의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감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신감 일간은 지장간 중에서 이번 주간에 임수라고 하는 지장간과 만났고요. 그래서 태어난 날짜에 위에 있는 글자가 신급인 분들, 신급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대두록 이번 주간에 안정화되는 흐름이고 또 본인의 능력을 외부에 홍보를 할수 있고 인정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영화감독이라고 예를 들어서 작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그런다면 광고주의 부름을 받게 될수 있는 주간이 됩니다. 어떤 새로운 계약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흐름이죠. 이 흐름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첫번째 날 월요일이 값쏠 일인데 계산을 또 해봤을 때 신감일관 분들은 월요일에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외부의 지지도 얻을 수가 있지만 조직 안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크게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본인의 활동 본인의 실적 그래서 장사 하시는 분들도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회의에서도 인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이제 2 3일 화요일은 의뢰일이고요 이것도 계산을 또 해봤을 때신검분들 화요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나선다거나 아니면 조심하셔야 되는 이성관계를 조심하지 않고 오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 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이고요 이것도 이제 또 계산을 해보면 신금일관 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몸이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월요일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실적을 인정받았다 그런다면 수요일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만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움직인 것들이.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 홍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 자체가. 이제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이고요. 계산을 또 해보면 어, 신검분들이 이 환경에서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일에 대한 확실한 구체화된 결실을 얻는 날입니다. 뭐 두세 달 정도 프로젝트를 벌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 답이 오늘 나오게 되는 상황. 그게 이제 목요일이고 결실을 보게 되시고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최종 마지막 날이 바로 이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식을 하신다거나 마무리를 짓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안보를 묻는 일도 생깁니다. 이제 26일 금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어, 또 계산을 해보면 신금분들이다 좋은데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 금요일에는 내 위에 있는 조직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내가 경청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 내 조직의 목소리가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초에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적을 인정받고 또 칭찬을 듣는 분위기였다 그런다면 금요일에는 뭐 제출을 하시는 것을 좀 미루시거나 아니면 빨리 그 앞날짜에 내서 땡겨서 칭찬을 듣고 건너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공로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김요일이고요. 이제 김요일에 내 사람들하고 일이 좀 있어요. 내 조직을 떠난다는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곁을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랑 헤어진다거나 그동안 내가 기대고 있었던 은사님이 다른 지방으로 가신다거나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동안 참 든든했었는데 이제 이 부모님을 역, 부모님의 역할을 해줬던 어머니가 집을 이제 따로 얻어서 가신다거나 나를 이제 독립을 시켜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지처가 되었던 보호자와 결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어, 신건 분들께는 일요일이 이제 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답답해서 그 상대방 직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댈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뛰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원래 했었던 일들을 다 취소하고 물건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거나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수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장을 내놨던 물건들을 다시 다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반품을 하기 위해서 원상태로 원복시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원상복구 근데 주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만들어서 결실을 내고 수익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과정은 상당히 부산스럽지만 수익화되는, 즉 돈을 만들어내고 내게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역시 신금분들께 이번 주간 도움이 되는 주간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임수회관은 지장관으로서 임수를 만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간섭이나 방해가 없어요. 네, 외부의 오해가 풀리고요. 그리고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물론 개인의 운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제 22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값설 일이고 계산을 해보면 임술관 분들은 22일에 타인을 위해서 미리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자기가 낸 아이디어에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좀더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뭔가 추가를 했는데 그게 오래를 일으킨다거나 전체에게 실수가 될 만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면민수인가 분들은 시키지 않은 일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날 음, 자중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 23일 화요일은 을의 일입니다. 이날은 또 계산을 했을 때 내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요일에 이어서 좀 자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월요일은 자중을 했을 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화요일은 자중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어,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튀어 보이는 날입니다. 되도록이면 화요일에는 하나 일할 거를 반만 일하시고 두개 일할 걸 하나만 일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22일, 23일은 힘 조절을 해서 되도록 힘을 작게 쓰세요. 두 걸음 옮기실 것을 한 걸음만 옮기시고 밥도 두 공기 드실 것을 한 공기만 드세요.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 다음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인데 자 이것도 또 해석을 해보면 임수분들은 이날 고집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시거나 또 집에서 조용히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릿속에 내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 자체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협업을 하시는 타협하시는 인자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맞다 또 네가 맞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양보가 최선입니다. 그니까 싸우지 마시라는 거죠. 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어 목요일은 다른 거는 아니고. 내가 외부에 나갔을 때 출장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심부름을 했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누군가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직접적으로 내가 나서도 내 힘으로 일을 하는게 잘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결론으로 갈 수가 있고 음, 내 힘만으로 그 일을 이제 처리를 했을 때 개선을 해야 되는 일, 또 이제 미숙한 게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를못 하십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날 25일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도와주려고. 그 다음 26일 금요일은 모인일입니다. 임수일무들 금요일에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의 불합리한 면이나 시스템적인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터질 게 터지는 날이 될수 있어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준나는 지금 당장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어떤 언론의 일이 터진다거나 또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공론화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위에 상사들끼리 서로 말다툼이 크게 회의실에서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상은 없으실 것 같지만 이제 업무가 워낙 다르시니까 내가 손대는 부분의그 만약에 식품이라 그런다면 유통 상태 이것도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공론화가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 금요일이.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김요일이고, 또 계산을 해보면, 임수분들은 옛날 혼자서, 혼자서 대기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에 누가 불러줄 때까지 누가 이제 이쪽으로 오라 가라 아니면 도와줘도 된다 이렇게 신호를 줄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가까운 사람과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로써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이거는 그날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음... 임수분들은 일요일에 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월화, 수목 금토 쭉 이어져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요일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본인이 해결을 해줍니다. 주로 문서적인 도움도 될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내 도움이 커지게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죠. 내가 해결사가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임수분들 한번 흐름을 살펴봤는데, 어찌됐던 이날이 이제 25일. 빠르면 24일 저녁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25일이 될것 같은데 외로웠던 분들은 사람이 이제 모이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이번 주간에 만나게 되는 지장간이 바로 겁제 임수입니다. 그래서 주변 대인관계가 다소 중간 과정에서 소란스러워질 수가 있고 신경 쓸 일이 참 많이 생길 수 있는 주간입니다. 주변에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이 많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자,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20일이 중간과정 절기로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 갑술일입니다. 오늘 살펴보면 계산을 해봤을 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가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떨어지는 보아 직원분들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그 도움은 넉넉하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여파가 깁니다. 이제 정말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이 월요일의 도움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요. 그다음 23일 화요일은 을의일인데 어, 오늘도 계산을 해보면 개수분들은 이날 최고의 실적을 낼 수가 있고.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화요일 단기간이지만 건강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본인의 건강. 계속 기운이 없고 두통이 있었던 분들은 화요일에, 음,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운이 이제, 그 건강 운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 24일 수요일은 병자일인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어, 개소분들 수요일은 전반적으로 활동 자체가 이제 좀 조용조용한 활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이 시끄럽다고 하는 일이 바로 이날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날이 병자일이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활동이 더 눈에 띄는 거죠. 차분하게 일하시면 되고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편들지 마시고요. 주변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편들지 마시고 그냥 중립을 지키십시오. 이제 25일 목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계산을 해보면 어, 실적은 이날 좋아요. 장사가 잘 되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곧 다른 쪽으로 돈이 융통이 되겠지만 어찌됐던 금전에 유통이 융통이 잘 됩니다.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융통이 잘 되고 필요한 돈이 적재적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26일 금요일은 무인일입니다. 또 오늘 또 계산을 해보면 계수분들은 어, 특히 그 수치에 관련돼서는 금요일에 사람들이 건네주는 영수증이라든가 계산서라던가 카드 영수증,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상대편으로부터 나는 제대로 그동안 하던 대로 일처리를 해줬는데 이 일의 방식에 대한 간섭, 지적 또, 섭섭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며칠 못 갑니다. 왜냐면 하 개수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에 일어났던 상황이 토요일에 가서 오해가 풀립니다. 그게 김요일이고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관계가 어찌됐든 일시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 28일 일요일은 경진일이고요. 오늘도 개선을 해보면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 건강운이 주초에 좋았다고 한다면 이 28일 일요일에는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한 날이에요. 되도록이면은 외부 활동보다는 외부에 뭐 이렇게 어디 장거리로 나가신다거나 여행을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가족들과 단란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고, 이제 질척질척한 날이 이제 계속 이 주간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신경을 쓸수 있는 일, 특히 두통. 또 혈액과 관련된 일들, 피가 끈끈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도록 물보다 차를 좀 정제할 수 있는 차를 마셔주시고 그리고 공기도 좀 신선한 공기 마셔주시고 또 대부분 혼자 하지 마시고 좀 집안일 같은 것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도 어 토요일에 오해가 풀리니까 일요일은 편안하게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자체를 이제 1월 뒤가 4, 5미로 흘러가니까 사람들에게 아닌 척을 해야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마음이 섭섭한 게 있어도 모르는 척 아닌 척 그리고 어, 몸이 안 좋은데 건강한 척하고 그 일정 모임에 따라가신다거나 좀 쉬고 싶은데 집 앞에서 어떤 커뮤니티 교회라던가 뭐 외부에서 이제 어떤 약속 사람들이 모여 모여가지고 이제 개수일간 본인만 빠질 수는 없으니까 나와라 나와라 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28일에는 무리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신경쓰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개수분들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자신의 건강과 직결해서 좀 무시하실 필요가 있고 가지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해석에 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밤마다 제가 시간을 변경해서 주간 운세를 올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